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저 어느,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찬가지죠. 어, 증권형 토큰 관련주 아주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그 증권형 토큰 관련의 최대 수혜를 볼수 있는 증권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에셋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코리아에셋은 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죠. 이 코드박스와 협약을 체결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 시대에 최대의 수혜주는 증권사들이다. 어,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코드박스 보시면 이제 미술품 부동산 이런 어, 코드체인을 활용한 어, 이 sto 관련 산업을 하는 기업이 코드박스입니다. 아, 그리고 이 금융당국에서 이 토큰 증권 발행을 정식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STO 관련돼서 6일 이 세부 원칙에 대해서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증권사들이 그 동안 계속 이제 부질한 실적을 보였죠. 1년 이상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 또 이와 관련돼서 채권 평가 손실이 이제 크게 발생을 했고 또 증시 불안으로 또 운영 이익도 급감을 했고 또어 무엇보다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죠 시장을. 그리고 또 부동산 pf 대출 우려로 인해서 아주 뭐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전통적인 증권과 증권형 토큰 어요 내용을 뭐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또이 수혜를 볼수 있는 이유가 아 전시가에도 얘기했지만 아이 대상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 중개는 이제 증권사가 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이 상장을 시키면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아주 큰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sdo 거래 대상 부동산 관련해서 만약 1% 적용시 1.5조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미술품 같은 경우는 25% 적용시 2,500억대의 수수료 수익이 예상된다는 요 내용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오늘 그 살펴보실 증권주 먼저 코리아에셋이 가장 좋았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는 이제 실적은 안 찍히지만. 시가총액을 보시면 뭐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이두 개의 기업이 가장 그큰 폭으로 올랐어요. 상승을 하면서 올라졌고 그래서 상상인 8대 코리아에서의 이 기업 특징을 보시면 이제 이 상당히 낮죠. 시가총액이. 또 SK증권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전 시간에 어 말씀드렸던 SK가 이 가장 좋았고 어그 외에 이제 유한타, 유진, 한양이 여기까지가 이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주들의 평균 PBR을 보시면 0.44배 수준으로 아주 뭐 낮죠. 이 보시면 뭐 질이 멸멸이죠. 뭐 거의 뭐 0.5 이상 넘는 걸 찾기가 힘들 정도의 이런 낮은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을 보시면 이제 개미 투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이 키움은 신고가에 이제 뭐 2%만 더 올라지면 신고가를 쓸수 있는 그런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무거웠던 종목들, 역시 이제 무거웠기 때문에 약간 뭐 상승률로는 낮죠. 이 키움이 1.4, 또 삼성이 0.25, 뭐 3조 때, 뭐 4조, 3조, 4조 때, 요런 기업들. 어, 실제 뭐 이렇게 움직임은 그닥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 이 지수가 또, 또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증권주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펄을 보시면 한양 다섯 배, 다오리세 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급락을 했었죠. 현대차 네 배, 뭐 이런 수준의 이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오 배대, 십 배대 이하의 거래되는 종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 배당률을 보시면 얘는 이제 이십 년도 호황일 때죠. 호황일 때의 배당 수익률이 뭐 10% 대가 나오는 종목들, 뭐 태반이 10% 이상을 줬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어, 이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 그리고 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코리아에셋이 상한가를 가면서 뭐 바닥권에서 지금 4개월째 횡보를 했었던 얘가 200일선까지 오늘 뚫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뭐 바다권에 있었죠 원체 뭐 계속 하락세만 보였던 상상인 SK 뭐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어, 여기 어특 증권형 토큰 관련돼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고 유한타 유진이 뭐 1월부터 계속 상승이죠 한양이 DB, 뭐, 1월 초부터 뭐, 대다수 증권사들이 다 이런 차트입니다. 다오리, 현대차, 어 키움, 뭐, 이제, 어 불과 뭐, 2% 정도 더 상승해주면, 이제 요, 10만 5천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키움이.